안졸려? 눈이 말똥말똥하네. 내일 일찍 출근해야지. 얼른 자야 되는데. 오늘따라 잠이 안와 그러면 오늘 내가 책 읽어주면서 줄까너책 읽으면 바로 잠들잖아. 그럼 오늘 내가 오랜만에 책 읽으면서 다담 좋아하는 어린 왕자 읽어줄까? 알겠어. 여기 와서 눈 감고 잘 들어봐.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내가 좋아하는 부분 먼저.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겨우 한 송이의 꽃밖에 만나지 못했다. 세 장의 꽃잎을 가진 아주 소박한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꽃도 인사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이 꽃은 어느 날상인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예닐곱명 있긴 있나봐요. 몇해 전인가 그 사람들을 본 일이 있죠. 하지만 어딜 가야 만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니까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 그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가요. 꽃은 대답했다. 벌써 졸린 거 아니지? 잘 듣고 있지? 졸리면 자도 돼.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지금까지 아는 산이라고는 높이가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화산 세 개가 전부였다. 그래서 그는 휴화산을 의자로 쓰곤 했다. 어린 왕자는 산에 오르며 생각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혹시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베아리가 또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구나. 여긴 아주 메마르고 뾰족하고 거칠고 험한 것이었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는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나 하고 내 별에 있는 꽃은 언제나 먼저 발을 걸어왔었는데 혼자 있는데 메아리 소리 들리면 무서울 것 같지 않아? 난 절대 혼자 두지마 어린 왕자는 한참을 모래와 바위 그리고 눈 위를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찾아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는 장미꽃들이 짝 피어있는 정원앞에 서있었다. 안녕하세요. 장미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 꽃들은 모두 자기의 꽃과 닮아있었다. 어린 왕자는 놀라서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지? 우리는 장미꽃이랍니다. 아, 그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어린 왕자의 꽃은 자신 같은 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에만 똑같은 꽃이 우려오천 송이나 피어있지 않은가. 만약 내 꽃이 이곳을 본다면 무척 속상해하고 말 거야. 창피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기침을 해대며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러면 나는 또내 꽃을 간호해주는 척 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은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이제까지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건 평범한 장미꽃일 뿐이었어. 흔한 장미꽃 한 송이와 겨우 내물릎만한 화산세계. 그것도 한개는 영영 꺼져버렸는지도 모르는 그것들만으로 나는 위대한 왕자가 될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숲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다. 뭔가.. 어린 왕자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아?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 오는 허무함 같은 거.. 넌 그런 적 없어? 오늘은 빨리 안자네. 계속 읽어줄까? 재밌어? 그치? 내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포근하고 좋지? 나도 이렇게 너한테 책 읽어주니까 이 시간이 되게 따뜻하고 좋다. 넌눈 감은 모습이 되게 예뻐. 속눈썹이 길어서 그런가? 음, 눈 감고 있으면 뭔가 애기같고 귀여워. 읽어줄게.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고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여기 있어요. 사과나무 밑에. 너는 누구지?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요. 이리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난 당신하고 같이 놀수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그러나 잠시 생각한 뒤에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당신은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군요. 여기서 뭘 찾고 있어요?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을 찾고 있지.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사냥을 해요. 그건 대단히 귀찮은 노릇이죠. 사람들은 또 닭을 기르는데 그게 유일한 취미랍니다. 당신도 닭을 찾고 있나요?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건 너무나 쉽게 잊히는 말이기도 한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여우가 대답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요. 지금 당신은 나에게 수많은 다른 어린이와 다름없는 한 소년에 불과하죠. 그래서 난 당신이 없어도 괜찮고 당신 역시 내가 없어도 아쉽지 않죠. 당신이 보기에는 나는 수많은 영화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나 역시 당신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 어린 왕자는 말했다. 되게 감동적인 말인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거래. 너한테도 내가 필요한 존재지? 나한텐 너가 필요한 존재야. 나에게는 꽃한 송이가 있는데 아마도 그 꽃이 날 길들였나봐. 그럴 수도 있죠. 지구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요. 아니,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여우는 귀가 솔깃해진 모양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요? 응, 그렇지.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어요? 아니, 없어. 그거 참 멋진걸요? 그럼, 닭은요? 없어. 흠, 완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군요.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제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요 나는 닭들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죠 닭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도 모두 비슷해요 그래서 난좀 심심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환해질 거예요 나는 누구의 발소리와 다른 오직 당신만의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예요.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급히 땅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당신의 발소리는 음악소리 같아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봐요. 저기 밀밭이 보이죠? 난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밀밭을 봐도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건 슬픈 일이죠. 당신의 머리칼은 금발이군요. 당신이 나를 길들여 놓으면 참 기막힐 거예요. 황금빛 미를 보면 당신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밀밭을 스쳐 지나는 바람소리조차 사랑스러울 거예요. 여우는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바라보더니 다시 말했다. 제발 나를 길들여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아.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길들인 것들만 알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알만한 시간조차 없어요.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물건만 가게에서 사죠. 그렇지만 우정을 파는 가게는 없으니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참을성이 아주 많아야 해요. 일단은 나와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있어야 해요. 내가 당신을 견눈질로 쳐다보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이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당신은 내게 조금씩 다가오게 될 거예요. 길들이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된대. 너 참을성 많아? 난 참을성 완전 많은데? 견눈질로 쳐다보면 넌 아무 말도 하지마. 말이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완전 명언인데? 그치? 근데 너 아직 안 졸려? 계속 읽어줄까?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왔다.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더 좋을 거예요. 가령 당신이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행복감이 더할 거예요. 4시가 되면 안절부절못하고 마침내 당신을 보게 되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아무 때나 오면 나는 언제부터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부풀려야 될지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완전 너 기다릴 때내 모습 같은데? 의식이라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역시 많이 잊혀진 거죠. 그것은 어떤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거예요. 즉,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구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서도 의식이 있어요. 그들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죠.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기막히게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포도밭까지 산책하러 갈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도 그날이 그날 같을 테고 그럼 내겐 휴가라는 것이 영영 없겠죠.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다. 마침내 헤어질 날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가시려고요? 난 울고 말 거예요. 그건 네 탓이야. 나는 너를 괴롭힐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그랬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물려고 하잖아. 그래요. 그래. 결국 너에게 아무런 수용도 없었니? 아니요.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밀밭을 볼땐 당신을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여우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한번더 장미들을 보러 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장미꽃과 같은 것은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세요. 그러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만나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조금도 같지 않아. 너희들은 나에게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지. 내 여우도 처음엔 너희와 마찬가지였어.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바 없었단 얘기야. 그러나 나는 여우를 친구로 삼았지.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이 말을 듣고 장미꽃들은 없이 당황스러워했다. 어린 왕자는 이어 말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진 않을 테니까. 물론 내 장미도 우신꽃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 모두보다 그꽃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 장미꽃이었지 물론 나비를 보게 하려고 두세 마리의 벌레를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어. 난내 꽃이 토달되거나 잘난 채를 해도 들어주었지. 가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이해해 주었어. 왜냐면 그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장미꽃이었으니까. 나한테도 가이 장미꽃같은 존재야. 알고 있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있어. 잘 가세요. 그 전에 내 비밀을 알려줄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세히 보기 위해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되뇌었다. 당신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당신이 그 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때문이에요 내가 꽃에게 바친 시간때문에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잊어서는 안돼요 당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미꽃에 대해서도 당신은 책임이 있어요.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조용히 한번더읊조렸다 당신이 책임져야된대. 알겠지? 이제 졸리지? 눈이 감기네. 얼른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자고 일어나자봐 잘자.